여러분 오늘부터는 어, 시가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숨가쁘게 역사서를 이렇게 배워왔죠. 자 그럼 역사서는 사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 또 우리 시가서 다음에 배울 또애언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한몇 주간 배울 시가서는 현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시가서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재의 삶을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고백과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 또한, 구약 또한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현재 이렇게 적용점을 많이 주고 있는 게 바로 시가서 말씀입니다. 시가서는 어, 우리가 욕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각자가 이제 주제를 말하고 있죠. 주제가 있죠. 욕기는 뭐죠? 우리의 고난, 고통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을 어떤 고, 고난이나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어, 어 지금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시편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가 이제 시편에 나중에 보겠지만 엘로힘의 시편이 고여호와의 시편이 있긴 한데요. 이 지금 시편의 그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자먼은 지혜, 그 뭐죠?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한 거죠. 자먼은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정말 그 말씀을 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난리지그 지식보다는 으스덤 지혜가 이제 정말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자먼은 현대에 들어서 다시 재조명 받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전도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죠. 삶에 대해서. 삶의 결국 알았으니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며 어,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라고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정말 그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그런 어떤 관계를 애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욕기부터 아가서까지 보면 지금 시가서는 우리의 중요한 테마를 지금 다루고 있죠. 고난, 하나님, 삶에 있어서 지혜와 삶, 그리고 사랑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이부분을 우리가 깊이 탐구할 때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욕기를 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역사서에 역사서에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사관을 이야기했죠.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사관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명기사관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사상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욥기의 욥이 사실은 그럴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고난을 당했어요. 즉 욥기에서는 말하자면 사, 누,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위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엽기는 고난과 또한 인내를 말하고 있죠 인내의 중요성을 우리가 그것은 야고보스 5장 1 1절에서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있 동시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이제 엽이 만나죠 하나님 만나는데 거기서 욥이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욥기는 사실 세 가지 테마를 좀 보여주고 있죠. 고난과 인내와 또한 회개 이런 세 가지 테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욥기는 사실 욥은 아마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북 아라비아의 우스 지방에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욥기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삼문형식으로 이렇게 되 있는 걸보는데 사실상 욥기 욕기 3장부터 욥기 대부분이 거의 31장까지 그 우리가 이제 운문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욥기가 대부분이 그자 죄송합니다 아마 3장부터 42장까지 42장 6절까지 아마 운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대부분이 지금 요비 이제 논쟁을 하고 대화를 하는 이 대부분의 부분이 다 운문 시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거의 산문처럼 되어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대부분이 어, 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네요. 예, 여기에 좀 표시가 되어 있네요. 3장부터 어, 37장 까지 예제 정정합니다 3장 부터 37장 까지 시 형태로 되어 있고요 1장에서 2장 38장에서 42장 까지는 산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어 그 성경을 구양을 보면 이게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히브리어를 배우셔서 직접 원문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자, 욕의 고난. 욕이 왜 고난을 당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욕이 왜 고난을 당했죠? 우리가 그 증거를 한번 찾아 봅시다. 욕기를 한번 펴 보세요. 오늘은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욕기 6절과 자,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1장 6절에서 12절, 1장 6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목소리> <고등을> <목소리> <목소리> 요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왜 여비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재밌게 해요. 하나님이 자랑해서 그런 거예요. <웃음> 하나님이 자랑해서 사탄이 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자, 예 유머러스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비 괜히 하나님이 자랑한 바람에 용분 풍비박산이 났죠. 예. 좀 재밌게 풀어 갑시다. 예. 자, 요비, 하나님이 얼마나 요비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수 있죠. 그 다음에, 요배 친구들은, 요배 친구들은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알고 보면. 2장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여, 여기까지 성경을 좀 보면. 2반, 장 11절에 보면, 자, 그때 요배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음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닭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욕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며 그가 욕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욕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여러분, 누구 병물원 가서 밤낮 7일 동안 머문분 계세요? 요즘에?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죠? 욕의 친구들이 얼마나 욕을 아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꼭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아끼다가 자기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가지고 인과응보사상을 가지고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그들이 욕과 논쟁을 하죠. 욕이 정말 많은 말을 하죠. 그리고 요비 최종 변론을 하고 엘리우가 갑자기 나와서 이 젊은 엘리우가 버릇없게 어른들 앞에서 한마디 하고 그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어떤 사람이든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야 그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것같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죠. 욕기가 우리에게 고난과 인내와 회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와 더불어 어떤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그리스도인든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이 거듭나고 그 사람이 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욕이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의인이었지만, 의인이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어, 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욕긴의 괴가는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자, 요, 이걸 보면 이거 분석을 해보세요. 자, 말한 절수를 보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욕이 욕의 친구들은 90마디를 했어요. 90절을 말했는데 욕은 133절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85절 욕은 101절을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논쟁에서 요번 친구들은 3 6마절을 했는데 요번 203절을 이야기했어요. <웃음> 아기 머리까지 바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리고 엘리우 독백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로 말씀을 하셨죠. 요번 거의 듣기만 한것 같아요. 9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보면 요비이 이렇게 요비이 논쟁을 하면서 죄를 많이 범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 하나님을 만나서 더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시편은 많이 강조를 하지만 가장 모르는 부분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시편은 몇 편으로 돼 있어요? 몇 편으로 돼 있어요? 다섯 권으로돼 있어요. 다, 자, 몇 권으로 돼 있어요? 다섯 권으로돼 있고 150 편까지 있죠. 5에다가 30으로 곱하면 돼요. 150편 자몇 권으로 돼 있어요? 다섯 권의고몇몇 몇 편까지 있어요? 50편. 150편까지 있고 자 1권은 이게 마치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모세오경의 각 권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즉 1권은 창세기하고 매칭이 되어 주 내용이 창조주와 인간을 나눈 인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권은 정확히 출애굽기와 매칭이 되어 구원과 구속을 강조하고 있어요. 3권은 레이기와 매칭이 되어 예배와 성소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어요. 4권은 민수기와 매칭이 되어 인생순례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어요. 5권은 신명기와 매칭이 되어 말씀과 찬양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자, 잘 모르시면 펜으로 다 적어놓으세요. 자, 보면 시편 1권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1편으로부터 41편까지죠. 이것도 체크를 해놓으세요, 여러분. 1로 끝나죠? 자, 1편 1권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시작! 1편부터 41편까지예요. 자,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1편부터 41편까지 1에다가 우리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2권은 31편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해요 42편부터 72편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42편에서 72편 2에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표해놓으세요. 자, 적으세요. 저기 성경책에다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3권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시작! 73편에서 49편까지 3하고 9에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3의 배수죠. 9가 자 1편은 외워버리세요. 일, 시작! 1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편에서 41편 2권은 42편에서 72편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3권은 73편에서부터 90편 89편 죄송합니다. 89편. 자, 73편에서 89편 이어 3과 9에다가 여러분이 동글표시를 해놓으세요. 적으세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다 적으세요. 사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90편에서 106편. 펜 가지고 다 적어놓으세요. 자, 뭐냐면 이건 다 짝수예요. 사권을 보면 사권을 보면 짝수예요. 90편에서 106편. 자 5권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107에서 150편, 150편. 자 이것은 이제 150은 5의배수죠자 안보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안보고 한번 해볼까요? 1권은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1편에서, 1편에서 41편, 41편 2권은 42편에서 72편 음. 3권은 73편에서 89편 음. 어,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 150편 여러분 보세요.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거죠. 한 번도 누가 암기 안 시켰죠. 암기 되죠. 쉬워요. 자, 쉬워요. 여러분 자, 성경은 총 10편은 어, 총 다섯 권으로 되어 있고 자, 각 권이 모세 오경과 매칭이 되고 1권은 1편에서부터 41편, 2권은 같이 따라해요.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 여러분 다 지금 적으세요. 안 적으셨으면 다 적어놓으세요. 자, 핵심은 사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게 핵심입니다. 이시편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 시편 분석에 들어가보면 다윗이 사실은 어, 시편을 압도적으로 많이 썼죠. 75편이나 썼습니다. 자 보면 1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1권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1편에서 41편 자 1편은 1권은 거의 전체를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해서 여호와 시편이라고 안 지은 게딱 있어요. 몇, 네? 안 지은 편이 네 편이 있어요. 자 1권 딱 체크를 해서 안 지은 게 1, 2, 10, 33만 적어 놓으세요. 1, 2, 10, 33편만 빼놓고 다윗이 다 지어 어요다 지었어요. 여러분, 펜으로 적으세요. 펜이 없어요? 펜이 없는 분 이걸로 적으세요. 자, 항상 펜과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자, 1권은 1, 2, 10, 33. 따라 해보세요. 1, 2, 10, 33을 제외하고는 다윗이 다 지었어요. 자. 자, 일권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1편부터 41편까지. 1, 1이죠? 1, 1이 특징이고, 1권은 거의 전체를 다윗이 다 지었고, 어디하고 어디만 안 지었어요? 1, 2, 10, 33만 안 지었어요. 따라 하세요, 여러분. 말을 해야. 자꾸 익혀집니다. 자, 이 권은 엘로힘 시편인데 엘로힘을 해석하면 뭐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말을 못 불렀죠. 이사야서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여러분이 다윗이 다 지었으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었죠. 좀 쉬어야 됐어요. 그래서 42에서 49를 고라자순이 지었어요. 이것도 적어놓으세요. 42에서 49를 고라자순이 짓고 그 다음에 이에 뒤질세라 아삽도 50편을 한편 썼어요. 아삽도 50편을 한편 썼고 자 이제 다윗이 좀 힘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51편에서 65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걸 짓고 좀 쉬었어요. 66, 67, 67편은 자7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68편에서 70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그 다윗이 이제 좀 쉬었어요. 71편을 이제 짓고 이제 솔로몬에게 기회를 줬죠. 솔로몬이가 2권 72편 쓰고 마쳐라 해서 솔로몬이 72편을 쓰게 됐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다윗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고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42편에서 72편. 72편. 자, 여러분, 처음, 처음 이렇게 공부함을 당하죠? 자,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42에서 49는 그 고라자손이 지었어요. 다윗이 쉬고 있어요. 50편은 누가 지었어요? 아사.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힘을 해보겠어요. 51편에서 65편까지는 다윗이 지었어요. 그 다윗이 이제 좀 힘이 빠졌어요. 좀 쉬자. 66, 67편은 누가 지었어요? 몰라요. 누가 지었지 그리고 68편에서 70편은 다윗이 지었어요. 자, 71편은 누가 지었어요? 몰라요. 그리고 이제 72편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가 좀 지어 봐라. 그래서 72편은 솔로몬이 짓고 이권은 끝이 납니다. 3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요 73편에서 89편. 따라 해보세요. 73편에서 89편. 자, 여기는 아삽이 이제, 아삽이 이제 포문을 열죠. 아삽이 73편에서 83편까지 아삽이 지어요. 여기는 주로 엘로힘을, 엘로힘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84편에서 85편, 87편을 고라가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을 쓰고 이 주위에 이중간에 이 86편을 누가 쓰죠? 다윗이 써요. 자, 86편을 누가 썼다고요? 네. 다윗. 그 다음에 88편에서 89편은 에스라인 또는 고라 자손으로 추정이 돼요. 사실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자, 다시 보면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17편으로 구성이 되고 73에서 83은 아삽자손이 있어요. 아삽이 있어요. 그리고 84, 85, 87을 고라가 쓰고 86편은 다윗이 썼어요 88에서 89편은 에스라인 고라자손으로 추정이 돼요. 자, 다음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사권는몇 편에서 몇 편까지? 90편에서 106편. 따라해보세요. 90편에서 106편. 짝수죠. 4가 짝수니까 90편에서 106편.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포문은 누가 열어요? 모세가 열죠. 모세시 편이에요. 자, 91에서 92는 안식일 찬송시 따라해보세요. 안식일 찬 안식일 창송시. 93에서 99는 여호와 통치시 자 시작 여호와, 여호와 통치시 시. 자 여기서 100, 100편은 감사시고요 101편과 103편은 다윗이 지어요 자자자 자, 자, 여기 보면 101편은 감, 100편은 감사시 101편은 다윗이 짓고 102편은 고난당한 자 103편은 다윗이 지어요 자, 그 다음에 104편에서 106편은 뭐죠? 뭐예요? 할렐루야 일 적어놓으세요. 104편에서 106편은 할렐루야 일1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권으로 가겠습니다. 5권은 어디에서부터 어디, 어디까지예요? 107편에서 150편 따라해보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107편에서 150편 107편은 서론이고 108편에서 110편은 누가 지었어요 다위 적어놓으세요. 108편에서 110편은 다윗이지었어요자그 다음에 111편에서 117편은 할렐루야 2라고 불러요. 자 시작! 할렐루야 2 다음에 118편에서 119편은 율법의 열정을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은 유명한 데인데요.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고 자 여기 135에서 145가 있는데 특히 137편은 바벨론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 시편을 만들었죠. 바벨론에 거하는 유대 백성들이 다음에 1 4편에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 3. 숨이 상관방식을 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3. 할렐루야 3. 자 할렐루야로 찬양하게 어디 어디에 나와요? 할렐루야 1은 어디 어디예요? 시작 104편에서 106편. 106편. 할렐루야 2는 111편에서 117편. 할렐루야 3은 146편에서 150편. 자,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1권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1편에서 41편, 2권은 42편, 3권은 7 3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 0 7에서 150편, 자, 편1권은 자, 대부분 다윗이 다 지었는데 어디 어디만 다윗이 안 지었어요? 1, 2, 13, 3 시작 1, 2, 13, 3을 제외하고 다윗이 다 지었어요. 자 나머지도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에 시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반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딱 기억을 하세요. 1번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에서 41. 2, 2권은 42에서 72 3, 3권은 73에서 89 4권은 90에서 106 5권은 107에서 150 자, 1권은 거의 대부분 다윗이 지었는데 어디어디만 다윗이 안 지었어요? 1, 2, 2 0 3, 4. 20, 30, 4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오늘 복 있는 자는 아기는깨끗를 쫓지 않냐고 어디에 나와요? 이집트. 자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어디에 나와요? 20편. 10편 23편 누가 지었어요? 다윗. 다윗이 지었어요 자 어, 어, 어떤 상태로 지었어요? 사월한테 쫓기면서 지었어요. 지었어요 네 여러분 자 암기 다 되셨죠? 아멘 네 자 여기 보면 자 시편을 누가 압도적으로 많이 저, 많이 썼어요? 미스터 다윗이죠. 미스터 데이빗 자이 사람이 딱 한가지 하나님을 실망시킨게 있었죠. 뭐죠? 바세바 사건 그쵸? 이 다윗 그렇지만 여러분 함부로 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리라 말하지 마세요. 이 사람 살 보면 절대 전 겁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조모 목사님은 성함이 조다윗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저는 그 이름 들을 때마다 겁이 덜컥 납니다. 자그 다음에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해만, 예단, 모세, 익명이 나오는데 자,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은 몇 편이죠? 116편. 119편이죠. 119편. 119편이 왜 길죠? 아크로틱, 알파벳을 따라서 지었죠. 자, 우리가 뭐죠? 이런 식이죠. 유대 알파벳이 몇 자죠? 22자죠. 신하고 신을 한 자로 보면 돼요. 그 상태에서 자한 알파벳당 몇절이 있어요? 8절. 8절씩 지었어요. 그래서 22 곱하기 8은 176절이 나와요. 가장 큰 가장 큰 음, 이제 그 가장 긴 시편이 되고 자 어떤 형태냐면 아크로틱이라는게 알파벳이라는게 자 우리 기억이 있죠. 기억이라면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읽고 미은 뭐죠? 나는 참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 있서 디귿 다 함께 줄을 찬양합시다 리 리을. 뭐죠 리얼은 갑자기 이렇게 쭉 알파벳을 따라가면서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찬송신을 만든 게 119편 이에요 제가 다음 10편을 할때 실제로 제 히브리어를 제가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것은 정말 보도 듣지도 못한 것일 텐데요 시편에 표제가 있어요. 표제 얘기했어요. 머릿말 미스보로 하면 찬양 악기반주라는 걸 하는 거고요. 쉬르 하면 노래하는 거예요. 마스기라면 교훈이나 명상에 관계된 거예요. 밑담하면 죄용서 탄식 관계된 거고요. 테필라 하면 기도 테일라라고 써져있으면 찬성 에트하면 간증 시가연하면 슬픔 쉬르하 말로면 성전에 관한거예요 이런 다머릿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을 잘봐 보세요 자그 다음에 한글 성경이 좀 안쓰져 있는 것 같으면 영어성경, 킹제임스버전, 뭐, n i 이버전 봐보시고 또 원어성경을 보셔도 돼요자그 다음에 사용악기나 연주방식에 따라 이제 표제가 구분이 되는데 자 한번 자시브리언데한번 따라라. 람나체악. 큰 소리로 람나체악. 자, 자 영장으로해서 지휘자를 따라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느긴롯. 느긴롯. 현악들에 맞춘 거 수금비파 또는 여기는 뭐죠? 느이롯. 느이관악들에 맞춘 거죠. 필이. 다음에. 알라못알라 처녀들이 이제 여성들이 합창하는 거예요. 다음에 스미닛. 스미닛. 스미닛. 스미닛, 스미닛 또는 음계 또는 남성이 합창하는 거고요. 다음에 기띠, 기띠, 포도주틀을 밟을 때 부르는 노래고요. 다음에 마할라, 마할라, 춤을 추면서 또는 슬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기, 응. 어느 응. 교회 춤추는 주님을 찬양하더라 시험 받지 마세요. 그것도 다 서, 성경에 나옵니다. 다음에, 말락, 너한 너안, 너. 시작. 말락, 너한 음. 고통스러운 병에 대한 노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다음에 보면, 에베 의식에 따라서 볼수 있는데, 성전 낙성가나, 안식일의 찬송시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까 제가 사권오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저자는, 다윗, 아삽, 고라자선, 솔로몬, 해만, 예단, 모세, 또, 또, 작자 미상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제에 따라서 우리가, 아, 표제를 보면 우리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대략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아, 알고 계셔야 돼요. 듣도 보도 못했죠? 오늘 이렇게 아시면 됩 아마 제가 다음에 또한번 다룰 겁니다. 자, 결국은, 시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것, 이제 오경, 역사서들이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스라엘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찬양시가 있고 또한 탄원시가 있어요. 찬양시에는 찬양, 감사, 순례 시원, 제왕, 취임, 지혜. 탄원시는 탄원, 저주, 감사, 신뢰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이란 것은 이런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에는 탄원시와 찬양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먼을 보면, 자,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기에 말씀이 나왔네요. 자먼에서 이걸 기억하세요. 여호와 같이 따라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건 여러분, 창국문 앞에 얘기 잠깐 절대 잊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자, 이것은 보면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솔로몬의 잠언 1, 2, 지혜자의 자언 솔로몬의 자언 아굴의 자언 자문, 루무엘의 자언인데 메인 누가 자언을 썼어요? 메인이? written by Solomon. mainly written by Solomon. 솔로몬에 의해서 주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자언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 이 말씀이 1장에 나와요, 사실은. 그다음에 아들에게 주는 15가지 교훈과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의 자언토이 375개의 교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혜자의 교훈에 잠언에서는 36개의 교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솔로몬의 잠언 3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을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그 다음에 루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그 다음에 31장에 누가 나오죠?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현숙한 여인이 사업과 같아요. 오늘날 말하면 가정을 이렇 먹여 살리는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여성분을 또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걸 보면. 예.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아들에게 주는 15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하나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들에게 주는 교훈 15가지, 여기에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것을 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자,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 지혜를 찾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의인의 집에 복이 있다 지혜를 얻으라 훈계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음녀의 길을 멀리하라 실제적인 삶의 지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일곱 가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행자의 피해를 흘리는 손 악한 개결을 꾀하는 마음 등등 가늠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음료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 제 말을 들어라 두 가지 초대, 생명의 길로, 지옥의 길로 네, 이 열다섯 가지를 어, 솔로몬이 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걸 기억하시고 어, 잠원 2장에서 9장까지 읽어보시면 이 범죄에 다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이 알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잠원을 구체적으로 다룰 때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도서를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는 여러분 자, 빨간 걸로 쓰여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일의 결국을 모두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자. 이게, 어, 전도서의 주제고요. 전도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볼 거다 해봤는데, 다 헛되다라는 게, 그, 지금 솔로몬의 고백이고, 7장에서 12장까지 전도자의 교훈인데 자 우리가 12장을 한번 전도서 12장을 한번 다음 펴보세요 전도서 12장은 여러분 중요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12장을 한 절씩 교독가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조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해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가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큰소리 읽으세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음악하는 여자들은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역이그치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전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응, 수익도량도 흥끼리고, 수익도량도 깨지고, 깨지고, 깨지고,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얘기해, 때가 어, 때가 가지가, 때도 때도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놀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만을 많이 지었으며 <놀려> <놀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바뀐 목같으니다한 목자가 주신 바인이라 내아라 많은, 책을 만드는 끝이 없고, 많은 부분은 몸을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의전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맞습니다. 언제 앞으로 천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우리에겐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여기에 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100년 이상 살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살아봤자 100년일텐데 그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천국의 길로 갈 것이요. 악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지옥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이걸 전도서의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가장 또 교회에서 설교가 안되는 부분이 아가서죠. 아가서는 사실상, 그, 지금, 이 솔로몬과 한 여인의, 어느, 어느 여인이죠? 술람미 여인이죠?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 뭘 나타내고 있죠?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사랑의 출발 부분을 보면, 두 연인의 사랑의 고백이 있고 청년이 여인, 여인을 전원 초청해서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고 혼인을 하게 되죠. 자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고 여인이 청년을 전원 초청하고 두 연인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 좀 재밌죠. 여기에서는 이제 자 지금 혼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죠. 청년이 여인을 전으로 초청, 여기서는 여인이 청년을 전으로 초청하게 되네요. 좀 이렇게 대조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두 연인의 사랑을 보면 고백하는 수미상관 방식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저희가 1장, 아가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16절을 한 번, 자,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자, 얼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한번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내 어여쁘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자, 여기 우리가 여러분 아가서 맨 끝으로 한번 가봐요. 자맨 끝에 맨 끝에 8장에 자 14절 맨 끝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라,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너르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얼마나 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솔로몬과 술람미의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관계를 여기 이 아가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시작! 나의, 나의 사랑, 사랑, 내 어여쁜 분자. 자야, 함께 가자. 분자.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꼭 교독하고 어, 이 시가서 개관을 마치라고 하시거든요. 그 말씀 마음을 주셔서, 자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 한번 펴보세요. 아마 지금 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신것같아요 여러분 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든 것이 있다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의 힘듦을 다 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이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 이 말씀을 읽고, 힘을, 힘을 내어서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버떡 일어나도록 하세요.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네 차려주시고, 내 계상을 차려 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네네 여러분 이것좀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무리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 있다 하시더라도. 여러분을 먹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게 상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세요. 근데, <웃음> 마지막에, 이 원수들, 이 마귀들, 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모, 큰 상을 차려놓으시고, 자, 아예 머리에 꽤 기름, 어노인팅까지 하시고, 그냥 잔을 넘치게 부어주셨네요. 아주, 아주 그냥, 하나님이 아주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는지 내가 보아라 염려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힘내시고 여러분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멘. 아멘.